야 뭐야 이게 나 진짜 이제 슬슬 무서워 야 늑대가 세마리야 잠깐만 어? 이거 사장님이라고? 야 지금 둘중한 명이 연기하고 있어 미친 거 아냐? 어? 야악포스트 잠깐만! 야나 너네랑 게임 안해 진짜 너네 다 미쳤어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어그로라는 마피아 형식의 게임입니다 오늘 풀동부 직원들과 함께 즐겨보기로 할게요 한 분씩 출석 네. 체크하면서 인사합시다 자, 키미밍 네, 반갑습니다 현집장 김민맹입니다아이 <웃음> 이거 뭔가 약간 그 비밀 집회 온것 같다. 자, 그다음 찜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찜찜해라고 합니다! 아, 아주 좋아요. 잘 보고 귀엽죠? 아니, 어떻게 게임을 사자마자 켠지를 해? <웃음> 그다음 준! 헬로우, 마이네비스 준! 어 깔끔해. 그다음에 저, 소범! 안녕하세요, 소범입니다. 자, 들어가 이제! 이상한 짓 그만하고! 그. 다. 음. 노호! 어, 어 노호. 어. 노호야? 안녕하세요, 노호예요. 이 우습한 요지에 누가 묻힐지 기대됩니다. 썸네일러입니다 그리고. 자, 그... 다... 음 엄마, 얘 누구야? 빨리 힌트 좀 줘. 나나 나 기억이 안 나. 가죽이랑 새벽일 것 같아. 일것 아, 같은 같은데요, 이거? <웃음> 새벽부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의 저주 2탄 시작합니다. <웃음> 무서워! <웃음> 무서워. <웃음> 자 가족 가죽 씨, 가족아, 가족 가죽, 가족? 분기가 무서운 김가족입니다 이번에는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이카랑 고로케.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억으로 처음 해보게 된 고로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여러분 다 졸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v 를 누르고 말해야 돼서 아 이게 버튼을 누르고 말해야 되니까 애들이 좀 점잖아 졌구나 좋다 좋다 어? 그래 아까 에이. 너무 시끄러웠어 답박만 <웃음> 하면 애들이 다 미쳐가지고 이카 네, 네. 안녕하세요 썸네일러 이카입니다 이번 게임 처음 해보는데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백화점에서 방송하고 계세요? <웃음> 시장바닥이 <웃음> 방이그 <방줄>. 여... <웃음> 이카 시도 소리 좀 키우고 얘들아 기우제 그만하고 빨리 볼륨 조절 좀 해봐 다들 네? 모님 네저 봐봐요 아 보고 있는데요? 안녕 아이씨 나 괜히 봤네 아, 아, 아, 아, 뭐 뭐냐? 이 사람 잘하냐? 잘하네 <웃음> 게임 설명 피지컬 없이 오직 말로만 마피아를 찾아내야 하는 게임 이 게임에서 마피아는 늑대인간이라 칭하며 늑대와 시민은 특별한 역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냥꾼은 시민이지만 투표 혹은 늑대의 공격으로 죽게 되었을 때한 명을 지목해 함께 죽게 됩니다. 하얀 늑대는 늑대들을 속이고 마지막까지 혼자 살아남아야 단독 승리! 인플루언서는 초반에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한 뒤 끝까지 살아남으면 단독 승리 이제 서로를 물고 뜯는 아름다운 풀동물을 지켜보도록 합시다 <웃음> 어. 아 나도 뭐좀 걸려보자, 맨날 시민이야. 첫바 따로 보내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웃음> 죽은너 <죽었는데> 어떻게 죽여. <웃음> 제발 게임 좀 해보자. <웃음> 제발 아, 네. 그만들 좀 하세요. <웃음> <웃음> 자, 늑대 인간들의 선택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응, <웃음> <무서워. 웃음> 아, <웃음> 제발 아니지? 아, 오, 오, 오, 오, 오! 와, 와, 와, 와 시민 시민 시민. 시민이. 시민이 있어. 또, 뭔지 몰라도. 아, 무서워, 씨. 땀 일하다. 아, 자, 시장 누가 할래요? 진행 잘하는 청... 사람. 사 아, 지금 아, 이번에... 지금 스트리머를 앞에 두고 아니, 진행 잘하는 아니, 사람 아니, 사람 아니, 사람을 보는 거 새벽 씨가 잘할 것 같아. 새벽 씨 예쁘죠? 아, 궁금했어. 새벽 씨는 정치를 잘하지. 귀팔랑귀. 정치로 상대질하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웃음>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웃음> 그리고 <웃음> 아, 얼굴만 <웃음> 움직이는 거 너무 웃기다니까? 자, 새벽 씨가 진행을 해주세요. 먼저 음. 제 왼쪽에 있는 가죽 씨부터 천천히 돌아가면서 발언을 해보죠. 무슨 발언을 하는데? 역할이 무엇인지. 시민인데 일반 시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웃음>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웃음> 그럼 나도. 나도 그래요. <웃음> 네, 그다음 소범님. 저도 시민이에요. 노잼. <놀람> <너 진짜 못해. 웃음> 표정부터 그래? 표정부터 그래? 시야 각도가 쩌는데아 저도 일단 시민인데 왠지 희비민이 죽은 거 왠지 아까 전판에 원한이 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놀람> 어? 그러 저는 소범을 그러면 추천합니다. <놀람> 오케이 소범 <놀람> 고. <놀람> 고개를 바탕 <바로> 닦아가는 <놀람> <놀람> <까딞�> 게수상합니다왜 그래요 나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님들아 제가 그랬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거 잘죽였 그건 맞는 말 <웃음> 야 이건 누군가가 제가 죽인 것처럼 하려고 이제 에헤이 키밍 먼저 죽어야겠다 이렇게 한 거라니까요 따로 <웃음> 되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웃음> 손 아니에요 저도 시민입니다 네그 다음 사장님 저는 진짜 딴거 걸리고 싶은데 시민이에요 <웃음> 진짜 짜증난다 <웃음> 어 뭔가 말이 느렸는데 거짓말의 님? 냄새가 나 잠깐만 나 먹었는데? 그렇게 몰아간다고? 야, 방금 말한 사람 누구야? 노호지 <웃음> 아이카님이에요 어, 어디서 어 지금 목소리 같다고 핑계 대세요 <웃음> 지금까지 계속 의심색 됐던 사람한테 투표 갑시다. 시작. 난아나 아, 억울해. 사태 지하면서 네. 그렇게 지도를 보지 마 무서워. 지 어? 이거 뭐야? 준 시장님이 두 아, 고르시는 거예요. 아, 시장. 아, 시장이 아, 권자네자두분지부터 아. 빨리 어필해 봐요. 이카 님, 전 죽어 죽으면 이점을 남길 수도 있고 뭐. 이카 님, 형 님, 전 시민입니다. 선량한 시민입니다 어필 한번 했다고 이렇게 갈수 없습니다. 아, 어, 어, 카콜라 맛있다 이카다. <웃음> 어그 바로. 야, 그 바로 당신 망령이 돼서도 죽어버리겠어. 어? <웃음> 어야 이거. 감사아니다 어, 어, 뭐, 뭐,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아, 아, 어렵다 너무. 무섭다니까 이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 죽일지 고르고 계신가요? 나도 어? 생각해. 나는 아주 얌전히 있습니다. <웃음> 이게 눈빛 교환을 아니야. 해야 되거든. 늑대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조용한 사람을 어? 좀 찾아내야 돼. 오, 하얀 늑대. 어? 하얀 늑. 오, 하얀 늑. 이건 뭐야? 이건 뭐야라니 뭔가 음... <웃음> 아니 아니 <웃음> 하는 뭔가가 있나 본데. 음... 하얀 늑 계속 카드가 하... 하... 올라가서 하... 그래요. 그런데 음, 네. 이건 뭐야라고? 새벽님 아니야. 새벽님 아니야. 아니야? 어 노훈님. <웃음> 어? 오, 오, 와, 아, 어, 어. 야, 어? 야 잠깐만! 야김가족 어? 아. 아 헐! 야. 야. 이거 뭐냐어머야 이거 아주 개판이구만! 저기네! 기 아. 골라서 죽여! 아까 보니까 노은님이랑 세뱅님이랑 나는 무조건 카드를 보고 얘기한 게 맞았거든요? 그플레이님이랑 응? 지금 고렇게 찜찜 준 밖에 없어요! 어 그러네. 그그 가자. 가자. <웃음> 가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지금 잘 들어봐요. 네? 나 지금 아니? 카드 선정할 때도 세뱅님이랑 <웃음> 서범님이 둘이 자꾸 같은 편을 들어줘요 지금. 난 아니요. 둘이 너무 의심스러워 아니요. 우리가 왜 같은 편을 들어주냐면 시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 아무 근거도 없는데 왜 둘이 믿어줘 아니 근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 뭐, 그래. 가세요 뭔 소리야 <웃음> 아니, 사정 소리야 이랬는데 멍청이면 소름인데? 당신들의 아, 멍청한 에 사람들이 우을 거다 제발, 제발. 겠네어 <웃음> 뭐야? 와 일부러 가 새벽 또, 새벽 뒤졌 뭐요? 야 뭐야 이게 나 진짜 이제 슬슬 무서워. 야 늑대가 세 마리야. 사, 이게 사람이 들고. 어? 나 이거 사주 님이라고아내나이나 아, 아니, 아니야. 야, 같아. 야 지금 둘중하나이 연기하고 나...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약간 너무 서른 년. 아니야 나, 나 진짜 소범이 지금 곱게 믿고 있거든요. 새벽이라 소범이 있거든? 둘 중에 하나가 연기하고 있어 진짜. 아니 거러면나까새벽이야잠 나... 새벽에... 지금 울리고, 죽는 거. 나말 어? 죽인다고? 와.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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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점이 저, 저 지점이 바로 저 할게요. 예, 좀 할게요 예소문이말하요이 늑대들 지금 나를 가지고 뭘 가지,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지금? 아니라고 <웃음> 아, 아니라고. 이이 카드가 아니 시민 카드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난데 그러면 <웃음> 어? 너네들 아그거네 뭐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세 명이 늑대인 거야? 나 혼자 시민이야? 뭔 소리야? 아나 너무 우 세명이가 늑대 야 늑대한테 조리돌린다하어조리돌린아 <웃음> <웃음> <졸리며, 웃음> <웃음> 나도. 나도 갈 수가 없어. 자 근데 게임 안 끝났죠? 하얀 늑대를 찾아야 돼요? 선생님 네. <웃음> 네. <웃음> 네. 아무래도 고로케 님이 아까 전에 찜찜이랑 저랑 플레임 님 제대로 찍었을 때 고로케 님이 망설였어요. 에?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하얀 늑대야. 아니지. 아니 누가 봐도 새벽이가 하얀 늑대잖아. 나 진짜 아니야? 뭐 하얀 늑대가 이겼어. 안녕. 네. 네. 새벽이가... 고로케가 하얀 늑대라고? 한거 하러 남았어? 와... 야, 나 너네랑 게임 안 해. 진짜 너다 미쳤어. <웃음> <너야>. 늑대를 시작으로 <웃음> 뽑으면 이렇게 게임이 잣됩니다똥어리 <웃음> <왜냐, 웃음> 근데, 근데 진짜 너무 서름게 친다, 너네. 내가 역할 예상한 거다 틀렸어. <웃음> 그러고 보니까 준 씨는 미션이 뭐였어요? 저요? 처음부터 실패했어요. 키미밍 님 죽어가지고. 아, 키미밍 죽이기였어? 키미밍 선출이었을 거예요, 선출. 아 투표로 죽이는 그런 거였던 아거 같은데. 시작부터. 아 하게 아살 걸. <웃음> 일단 시작은 새벽이가 맞으면안돼 <웃음> <웃음> <응, 웃음> <절대 안 웃음> 일단 의견수 사는 권력을 주지 마 여기서 잠깐! 이번 게임에서는 인플루언서를 빼고 시민 진영의 소녀가 추가됩니다 소녀는 늦게 인간들의 행동을 밤마다 몰래 감시할 수 있는데 치아가 실린뜨는 것 마냥 좁으니 초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럼 게임 시작! 전부가 있는 사람에게 앉아 아 개노잼 시민 있냐? 레츠고 아또 시작하자마자 한명 썰리고 가는 게 이게 좀 크네 이러네. 자 밤이 밤이 옵니다 와, 와. 무서워 아, 어나나 나, 나, 시점 밀었어나 시점 밀어가지고 저게 안 보여 옷어디안 <웃음> <웃음> <너> <웃음> <저>, <웃음> 보여 배풀 어디있어 이제 연막일 수도 있어요 저것도 그 짓말 가보이면서 히미리는 죽이고 가는 게 맞아 내가 봤을 때왜 나도 게임하고 싶다고 제 너무 간사해 사람이 자 그래서 결과는? 오! <웃음> 아, 아, 주, 아, 안 돼. 아, 네, 네, 네. <웃음> 자,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지원 좀 해주세요, 시장. 저 시민입니다. 저 진짜 시민이에요. 진짜 시민인 사람이 어필을 해야 돼. 재난지원금도받으저 아, 시민임. <웃음> <시민이 웃음> 아, 아, 나는 소범님이 말을 잘해서 소범님 뽑을려 저... 재밌을 것 같아요, <웃음> 아니, 소범님. 아, 아, 아, 그 진실성이 묻어서 나와. 어. 아, 아, 그 억울한 목소리. 네. 형은 <웃음> 어... 어... 근데 직업은 뭐예요? <웃음> 저 시민이죠. 잠깐만. <웃음> 저... 어, <진짜? 웃음> 야, 내려놔봐요. <제 웃음> 저 약간, <약관>, 약간, <약관, 웃음> 잠깐만. 어, 제가 그건가요? 예. 세명님 말하지 말고. <웃음> 저 토라진 얼굴만. 세게보세요요 그렇게 핏딱하게 보지 말고. 핏딱하게 봐. 김가수님 말을 봐요. 어저 시민이에요. 저도 시민이고요. 지금 몇 번째 썰리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세상에 그럼 남은 시민이 이렇게 네 명이라고? 말도 야. 안 되는 <웃음> 소리 하지 마. 소리 하지 마. 시민님 발언 제가 주지 않겠습니다. 너 왜요? 왜? 나도. 우선 선생님 시민이고요. 아까까지 불멍만 때렸어요. 사장님. 저..저는 일단 시민인데요 왜다 거짓말 하지? 아, 이 사람 사냥꾼이야? 어? 어? 잠깐만 어? 어? 이것저것 찔러 보지 어, 말고 저도 시민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새벽님과 키미님을 죽이고 싶어요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소보 저 안돼요! 보내보러 갑시다 오케이 소보 지금 아바보저시 소보 갑자기 죽인다고? <웃음> 네. <웃음> 네. 뭐아닌것 같아. <웃음> 아, 제발 늑대여라 아, 어디 보시다나보라고 아, 진짜 소녀야? 아이고 와 <웃음> <웃음> <웃음> 자, 밤이 깊었습니다. 어? 늑대 인간의 차례. 근데 이거 불멍만 때리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어, <웃음> 여러분 이거 찜찜입니다. 어? 어? 왜요? 늑대 찜찜이요. 어, <웃음> <잠깐만> 시민이네? <웃음> 어? 뭐야? 아이고. 아이 어? 늑대가 두 명을 아인님? 죽일 수 있어? 일단 제가 시장이니까 제 발언권을 먼저 주장하겠습니다. 찜찜 씨, 무조건이에요. 왜요? 찜찜이가. 음. 약간 그 나쁜 짓을 하면 되게 횡설수설하거든요. 약간 <웃음> 어, 불멍 때리면은 오.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 이런 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멘트를 꺼낸 걸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찜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거부터, 저거부터 사장님을 쳐 죽여. 네. 날게요 일단 나 죽으면, 나 죽으면 무조건 무조건 노시 보낼 거임. 그렇지 예아! 어, 역시 시장님이십니다! 기뻐! 드디어 한명 죽였어! 어디 오... 늑대인가 혼자 열심히 해보시지! 이런데 자기인 거 아니야? 어! 어? 장신! <웃음> 장신이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웃음> 어? 잠깐만 안돼 어? 덤벼 누구야 빨리 얘기해봐 지금 어, 진짜 자신이 어. 나를 안 골랐다는 거를 어필해봐요 옆에 조용히 있는 고르케님 아닐까요? 어, 저는 항상 개는다. 조용히 있는데 조용히 있다고 죽으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고르케씨 어. 같이 갑시다 어. 이사람 또 하얀 늑대야? 아 뭐? 야아 죽었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이 셋쪽 하나 늑대다 이카 시 이카 시 갑시다 남편 씨 갑시다 남편 네. 씨 갑시다 이, 이 친구가 <웃음> 아무래도 늑대인 것 같습니다 <웃음> 님 가세요 아아 <웃음> 어? 어, <웃음> 어? 저거 이카 끝났네 이카 당신 난 너를 사랑하네 여기서 <웃음> 못해 와 이카였어 <웃음> 아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s 리 r r 르지 마! 아, 나하 행복해라, 너. 꺼져. 감 시작을 죽여! 네. 아이씨. 아이씨, 나 나름 화약 잘했는데 사장님, 아, 근데 소녀 죽은 건 진짜 억울했겠다 저는 첫날 밤에 서범씨가 소녀인 걸 알았어요 아 제가 고리했나요? 눈이 마주치는데 엄청 평창히 <웃음> 고개를 딸고 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니 나는 찜찜님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어 없어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어? 소녀도 연기를 해야 되고 시민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 막 고개를 우아! 흔들면서 맞아 맞아 막흔들가 녀막 이런 거 해야 돼 여기서 또 잠깐 이번 게임에서는 시민 진영의 성견자, 경비병이 추가됩니다 성견자는 매일 밤한 명을 지목해 그 사람의 진짜 직업을 알수 있습니다 경비병은 매일 밤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늑대인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으로 같은 사람을 보호할 수는 없으니 머리 잘 굴리세요 에 <웃음> 음. 아, 또또 또 시민이야? 아. 자, 언제 늑대인간으 언제까지 그래? 재, 재난지원금 파먹을 어, 언제, 거야? 또한명 잘리고 시작하겠네. <웃음> 아, 불멍이나 때려야지. 그런 발언. <웃음> 플래그라고. 이랬는데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조용한것 봐. 아, 언제 <웃음> 언제 끝나? 이 어. 무서워. 아, 석수 <웃음> 아, 남았구나. 어. 결과는? 아! 어? 진짜 아이고, 죽어 어? 어? 난이렇게까지 원하지 않았는데? <웃음> 자, 이제 시장을 어, 저, 뽑아봅시다. 저... 주님? 누가... 전판에 저거 했던 준님 나쁘지 않은 것 같... 아니 아 전판에 누가 먼저 죽었지 맨 처음에? 준식이가 네, 먼저 했다. 죽었지? 주님을 시작으로... 미래를, 미래를 <웃음> 부탁드립니다. 아가씨! 알수 있어? 뭔지... 뭐야? 어떻게 해? 와저 이기도 받고... 갑니다. 한 돌아볼게요. 다들 자기 직업 뭔지 말해주세요. 소범씨부터! 모잼 시민이요. 새벽씨! 저는 무언가 능력을 부여받은 시민이에요. 음. 가죽씨! 난 어젯밤에 수정 구슬을 어? 통해 보았소. 뭐야? 뭔가에 대해서 얘기해 줄수 있나요? 이거 말해야 하면 저를 지켜줄 수 있으시오. 이거 <웃음> <웃음> 정비병 나를 살려주셔야 돼요. 막 밝히겠소. 누구 <웃음> 여기 아주 빨간 사람이 아주 <웃음> 빨간 피를 흘리는 걸 보았소. 나라고? <웃음> 과장님 <웃음>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일단 가족은 주고, 그 다음 터네. <웃음> 정비병이 지켜주겠지. 어... <웃음> <웃음> 살려주시오. 시간 남았는데 간단하게 다른 분들도 자기 소개할게요. 찜찜님, 나 죽이면 같이 죽는다.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카리스마. 오오기 이. 저도 불멍 때리는 시민이에요. 오케이, 아, 아, 시민입니다. 시민이 두 명이 아, 아, 네, 가서 시민이. 다시지이어 시민이 집어 시민이 시민이 집어시민 시민이 시민이 시민이 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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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중이 말하는 거그게 웃기냐 이 <웃음> 누구를 찍어볼까 세경님 어, 찍어봐 세경님 어 맞아 이분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야 알고 보면 아, 뭐랄표? 아, 어. 나 분명 말했어요 나는 능력있는 시민이라고 어. 능력이 사람을 죽이는 능력은 아니죠 옆에 있는 분, <웃음> 옆에 있는 분, 어, 분 어. 얘기하셨고 어. 어. 좋아 동안 네. 어. 하나 날렸어요 뭘아 뭐? 어, 아, 근데 뭔가 손을 아. 끼 아. 나는 불멍 때리고 싶은데 내 눈빛을 보고 있다는 게 저희 저녀가 아니에요. 뭐야? 뭐지자 결과는? 고! Oh. Oh. Uh. Oh. Oh, 잠깐만! 안돼! 새벽이가 경리병이었어 사람 없어 안돼! 일단 가족님 확인한 사람 누군가요? 제가 봤던 사람이 바로 새벽님이었어요! 아! 에어 완전 개소년제? 저갈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이렇지만 제가 소녀였습니다. <웃음> <웃음> 어, 저는. 첫 라운드 때제 왼쪽에 있는 늑대 쪽을 한분 봤고 오른쪽에 있는 늑대 한분 봤어요. 시장님 기준 왼편에 계신 분이 늑대시고요. 이쪽에서 찜찜님 하죠. 아니면 노 씨가 늑대셨거든요. 어? 짱님이 먼저 조지죠? 아, 선열하고 했을 때 바로 반론을 했어야 됐는데 아쉽다. 네, 이제 가죽 씨와 저의 목숨 대결이 남았네요. <웃음> 과연 누가 먼저 쳐? <웃음> 아, 아! 아이고, 오, 하얀 늑대였구나. 이기적인 늑대였구나. 아, 보인다. 늑대보다 아, 아, 선근자가 아, 먼저예요. 자, 노혼딩과 찜찜님 둘 중에 한 명만 확인하면 은이 게임은 시민의 승리가 됩니다. 노혼님 어필해보세요. 아, 시간이 없네요. 아, 뭐. <웃음> 아, 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녀예요. 그녀예요. 옆에 있는 고무룩으로 뜯으세요. 조호님이라는 아, 아, 아, 아, 거구나. 네. 거지만 참으셨네. 아어떻게 님이 먼저 사장꾼이라고막 어? 그걸 했는데 어쩜 내가 어떡하라고. 뭐라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떡하라는 거 같다고. 뭐라? 드디어 이기는 거가 아! 아. 어. 이겼다. 아. 끝났구만. 결국 이겼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 아주 잘했어요 다들. 그거 아세요 저안 지금 보이네요. 아직 한 판도 못 이긴 거. 음, 잠시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 그럼 나도. 나도 하, 화장실 ä, 급해 지금.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음, 기쁨이요 안녕하세요! 기쁨님! 왜요? 기쁨님 저보여요예 네. 왜요? 뭐? 저게.. <웃음> <웃음> 저 어린 놈, 어린 놈? 어디 가면 언니한테! 저이야 내가 시장이라서 더 주인 게 아니라 하얀.. 가 돌아왔다니까 어, 어. 그러니까, 잘 뭐야 소분이 이상해. 약간 약간 문제 생긴 애 같애. 하지마! 경례! <웃음> 여기 낙터 <낙토> 스트레인지 있어요. <웃음> <웃음> 뭔 소리야? 오오그렇게그렇게 왜이래, 왜이래. 정신 아니, 진짜 하려. 미안해. 진짜 감네 아, 뭐, 아. 광신도 지방 같아 하지마! <웃음> 설명청 또 왔다. 이번 게임에서는 늑대인간 진영에 안개늑대가 추가됩니다. 안개늑대는 짙은 안개를 불러와 사람들의 시야를 가려 투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살자가 추가되는데 암살자는 매일 밤 누구든 한 명을 암살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단독 승리. 아 맞다! 늑대인간은 암살자를 죽일 수 없지만 암살자는 늑대인간을 죽일 수 있으니 늑대 인간들은 좀 긴장해야겠죠? 뭐야 나 몸이 없어 아또 시민이야 미친 암살자가 너무 무섭다 아, 늑대 인간인가요? 왜 암살자가 무섭죠? 이게 또저 초록색입니다 나대면은 암살자가 바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그렇게 너무 조용히 있진 말고 좀 얘기 좀 하자 <웃음> 우리 네. <웃음> 뭔 소리야 소녀를 보호합시다 우리 와, 뒤에 반딧불이 예뻐요. 와, 1번! 아왜 왜, 왜? 조차 내버려어 죽어. 와, 경비병이 어. 죽었어! 오, 오, 뭐. 뭐. 뭐야? 님들아, 님들아, 님들아. 경비병이 죽어서 하는 말인데 <목소리> 이카 님이 암살자예요. 왜죽어요어렇게 나왔을지? 일단 시장을 뽑아야지, 시장. 그 시장에 보고 싶어요. 어, 해, 해, 해. 여러분, 근데 이게 좀... 그렇네요. 뭐가요? 왜요? <웃음> 당신 뭐죠? 얘기를 듣고 싶으면 저를 시장으로 뽑아주세요. 뭐지? <웃음> 아니 이러지 마. <웃음> 잠깐만 <뭐예요>? 저거 <웃음> 이상한데? <웃음> 어... 자 저, 다시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 뭐지? 시민인지 한번 밝혀볼까요? 시민이십니까? <웃음> 뭐 초록색, 초록색. 시민이십니까? <웃음> 네. 시민이십니까? 시민이라고 <걸> 하죠. 네. <웃음> 아니야, 얘얘 얘 <웃음> 새벽 늑대다. 뭔 소리야? 어? 얘 어? 말하는 어? 거 이상해, 지금. 어, 좀 이상하긴 해. 떳떳하지 않아. 뭐. 어, 아니, 난, 저기... 날 믿어봐, 얘들아. <웃음> 아니, 그 안살자가 있잖아. 내가 그래서 어... 그래. 암살자! 어, 빨리 선택해 이거. 지금 얘, 얘 불리하니까 쓴 거야. 그데 뭐야? 어, 봤지? 오,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지금 위험하거든요, 니마 아퍼. 암살자 이카, 암살자 이카. 암살자 걸 어떻게 알았어요? 난 초록색이니까요. 아, 능력을 썼나 보다. 와우. 어? 와우 모두 미쳐 미쳐 무슨 일이야 당신들 아, 정말 위험해 아니, 아니 뭐, 급박한 닙 뭐. 수단으로... 아, 립받, 아, 나야 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웃음> 아니 근데 그잘 선택해야 되는 게 늑대를 골라서 암살자가 살면은 다음 날 밤에 늑대 한 표랑 암살자 한 표로 또 둘이 죽어요 시민이. 암살자 먼저 죽어야겠다. 에이... 네명 <웃음> <웃음> 중에 2 명은 개구라를 치고 있어 요 지금. 나 너무 무서워. 일단 준신은 아, 확실하게 아, 인간이에요. 네, 준신은 확실하게 인간이고 이 찜찜이랑 소범둘중 하나가. 헉. 나 그때 나 아니에요, 준님 나 아니야, 진짜 저저두 아, 두 명이에요, 네. 저두 명, 아, 저두 명.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양옆에 두명 너무 의심스러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방금 뽑을 찜찜, 때. 그니까 러 나랑 준님만 <웃음> 얘기했어. 한 얘기하는 거 봤어요? 잠깐 일단 찜찜님 죽여야 돼요. 여기 시장 찜찜이 집 찜찜이 시장이라서. 찜찜이 집 시장이라서. 그래 너 죽어. 안녕히 가세요. 잠깐만 이러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저도 빠이 <웃음> 이러면 어떻게 되는 <웃음> 어떡해? 거야? 어안돼 시장 시장 <웃음> 조졌다. <웃음> 시장 조졌다. 아저씨. 와. <웃음> <웃음> 서로 1 <일> 표면 시장이 <웃음> 어, 이길 수밖에 없어. <웃음> 짜증나. <웃음> <웃음>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시장의 유모가 굉장히 중요하네 늑대 <웃음> 어, 꼴제. <꼴째>. 잘 뽑아야겠다. 늑대인가 시장 되면은 끝장이야. 야 앞으로 나 시장 하고 싶어요 하는 새끼들 다 늑대야. 알았어? <웃음> 아! 늑대 아, 한 번이네. 불합색이네? 늑대 시야가 궁금하다. 아 늑대가 아직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도 있구나. 이게 포지션을 응. 한 번씩은 다 해봐야 그때부터 이제 이해가 굉장히 빠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긴 할것 같아요. 어, 정비병 뭐 빨랐는데? 정비병 뭐 어, 빨랐는데? 정비병, 어, 어, 어, 정비병 100% 정비병 본인이다? 정비병 100 정비병 본인이다. <웃음> <웃음> 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 어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 어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 어, 뭔가 잘 통하시나봐? 어머. 아! 오! 오! 오! 오!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성견자가 있을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아 근데 잘하는... 경비명이 자기 보호한 꼬라스를 보호하니 성견자 안걸줄것같아 <웃음> 일단 일단 제가 성견자긴 합니다 그러면 노후님을 시작으로 네. 가는 게 어떨까? 예. 오케이 아, 일단, 일단 난 초록색이니까 일단 뽑으면 늑대이니까 나한테 안줄 거야 이게 어. 시장을 음. 누구로 시작하느냐가 진짜 게임의 판도를 어. 가르더라고 네 아, 내가, 내가 잘해라 능력으로 봤던 게소봉님이었거든요 아, <웃음> 어머. 아.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넘어가야 될것 같긴 한데 누굴 뽑아볼까 한번 일단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자기 어필을 아. 좀 하죠 사장님부터 저는 말을 할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 대충 느낌이 온다 아, 그렇게 말하면 저도 말을 할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요? 어허 중복 안 됩니다 아, <웃음> <웃음> 키밍님 저도 초록색입니다 능력 있어요? 없어요? 능력 아, 없습니다 <웃음> 너무, 너무 당당해 쭈님 쭈님 저도 뭐 없어요 저는 그 무엇도 도와줄 수 없는 정말 그냥 일반 시민인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 준님이 곧바로 자기 뽑는 경비병 같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야 나 나는 왠지 경비병 사장님 같아. 어 아니지 든 <웃음> 자기들밖에 모르는 인간. 나그 가준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요? <웃음> 또 도리도리 어, 한다 과연 아, <웃음> 그럴까요? 하고요. 진짜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꼬로켓님 <웃음> 님은, 어, 좀... 어? 님은 좀 수상해? 님좀 그냥 수상해요 <웃음> 맞아 이 사람은 아... 제일 수상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꼬로켓는 근데 말... 진짜 해봐요. 말을 안, 진짜 안 해서 진짜... 제일 수상하긴 해또 <웃음> 하나의 가설을 얘기해보자면 휘미밍 씨가 시작부터 가, 계속 죽으니까 왠지 응. 경비병이 걸렸을 때 이때다 싶어서 맞았다. 경비병으로 막은 게 아닐까 내가리 대. 아니요 아닙니다 진짜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웃음> 내가 죽 죽으면... 시간이... 제가 일단... 죽으면 한 사람이 죽어. 제발. 아니야. 어, 진짜? 진짜? 그래? 그러면 난, 난 일단 주님주님 아, 주님 조금 많이 어눌하게 갔거든요. 뭘 어눌하다고요? 너무 어눌하게 어필을 했어요. 시장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경기... 믿는다. 근데 시민이면 진짜 미안하다. 아이고... 좀... 오! 오! 야! 안 살자! 오, 오, 오. 대박! 오, 오, 오. 잘했어, 잘했어. 그럼 도대체 경기장 당신 누구야? <웃음> 시장님 무조건 살려 시장님 무조건 살려 <웃음> 난 보지마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개일심스러워 <웃음> <제일 웃음> 새벽님의 말발에 속아 넘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저 이번엔 진짜 멀쩡한 사람이에요 <웃음> 근데 조심해라 늑대 <웃음> <웃음> 어, 뭐야 벌써 넘어갔어? 어? 어? 어? 나와. 어? 어? 어? 잠깐만 아, 고로케님할 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 죄송합니다. 제가 경비병이었습니다. <웃음> 어? 어? <웃음> 진 아니야! <여기> 경비병인 사람. <웃음> 일단 일단 세병님은 아니야. 세병님은 아니고 키밍님, 가죽님 네. 사장님.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일단은. 고로케님이 근데 경비병이라고 어필을 하시니까 키밍님 쪽으로. 전하님 전하님 전하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 뭐, 아 누구야 누구야 아이고. <웃음> 이럴 수 어? 있지. 아, 이거 생명이나 아, 나... 죽네. 아, 무등했다. 신거 아니냐고. 자,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가 아니, 에요저 진짜 진짜 경비병이에요. 진짜. 아니, 가중님이 고 있거든요. 제 짐. 고 있어. 어, 뭐야? 가중님 뭐, 어, 아 정확하게 선택해. 아닌가? 사장님인가라나 사장님. 아니라니까. 어, 어, 어, 뭐야? 가중님 한말 말씀해 보셔. 님 때고 코님 살리려고 누가 지금 연막 쓴 거야, 이거? 아, 니에요 아, 진짜. 나난 내가 진짜 아니야. 1라운드 때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닥을 보고 찍은 거는 응. 실수였어요. 누굴 지이려고 했는데 사람. 실수를 한 거겠지. 본인이 경비병인 사람. 안 나오지? 어, 저예요, 저! 저라니까요. 어? 사장님 늦었어, 화장이 늦었어, 긴가죽이야. 안 어? 돼! 아니에요! 잠깐만, 아, 나 그렇게 아, 죽였는데? 아, 인간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클릭 잘못했네. 트롤인 것 같아,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아, 시장이 아주 맛있어 이 보이네. 아주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이까신 배! 아. 시장님 잘가 이유. 이래서 능력 없는 시장이란. 말하는 거 봐. 아무래도 이자를 죽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 같습니다. <웃음> 저사람이때입니다 <웃음> 어서 끌어내리도록 하지요. 아, 안 돼. 나이스. 좋은 팀플레이였다. 미안하다. 사장님이 좀 선동질을 음. 한다는 거 알아쳤어야 되는데 또와지롱 이번 게임에서는 암살자를 빼고 늑대인간 진영에는 검은 늑대와 마취사, 시민 진영에는 조련사가 추가됩니다. 검은 늑대는 밤에 늑대 인간들과 먹잇감 한 명을 고를 때 이를 한정으로 그 대상을 죽이는 대신 늑대 인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취사는 이틀 밤부터한 명씩 마취시켜 다음날 채팅과 말을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조련사는 매일 아침 인접한 사람 중 늑대인간이 있다면 모두의 화면에 개가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아 근데 신기하네 어 강아지 어있어 강아지? 강아지 문은 <오면> 있는데 <웃음> 어? 어? 뭔 소리야? <웃음> 무서워 <웃음> 와, 왜 이렇게 뭐, 오래 걸려? 의견이 잘안 맞는군요 얼른 해요 뭘에에에 뭐야? 야아 죄송해요 지금 죽고 있어 <웃음> <웃음> 응. 어머. 오! 오! 오! 오! 진짜. 어, 어 너무, 너무 중요한 사람이 죽었는데 동비병님 가셨고요 자시장을 뽑읍시다 방금 잠깐만 방금 이때까지 방금 한 번도 안한 사람 누구야? 누구예요 아, 뭔가 좀 하, 그런데 아, 아, 아. 아왜절못 믿어요? 어, 네. <웃음> 아니, 이리, 아니 이거 시장 석주 잘 해야 돼 지금 역할이 뭔지 모르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굴 곳입니? 나 사장님. 사장님 괜찮지 않을까? 나도 사장님. 을해줘 볼게요. 어떤 놈이 졌다고 그서찍를 봐야 돼요. 지어어 왠지... 어, 어, 잠깐만. 오, 오. 개 나왔어, 개. 아, 개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아, 그럼 조련사인 그거. 애가 어필을 해, 빨리. 아니, 함부로 얘기했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렇네. 그래도 아, 범위는 좁히겠지. 어릴 생이 없잖아요. 병비병인 가버렸어. 그럼 죽이고 아. 가! 이때는 죽이면 안될것 자, 한 자, 한 그럼 노우씨부터 빨리. 자노우 나, 나 조련사입니다 오? 오? 오? 오? 그럼 키미밍이네 아, 사장님이네 이거 백0 0다아 무슨 소리야 야, 야 뭐, 아니 진짜 이거 헌드 있진 않아 키미밍이에요 키미밍 이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왜 강아지 얘기 나왔을 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바들바들 떨었던 게 제가 강아지라 그래요 제가 조련사예요 노우님 뭐예요? 어?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어? 내가... 이거 재밌어. 어? 쪽에... 뭐야? 누구야 누구야. 여러분 이거 진짜 저 믿어주세요. 제가 앞까 전에 계속 받을 받을 떨어뜨렸는데 나라고, 때, 나라고 얘기했을 때 죽을까봐. 잠깐만 아, 그러니까 아, 노호를 치. 일단 치. 보내고 치. 노호가 죽으면 치. 그럼 새벽에 죽으면 되잖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 새벽 팀팀 사장이다. 아니 무슨 버리냐고 지금 내말못 믿겠어? 넷내신데 응? 아미쳤다와 아, 아, 아, 와. 큰일날 뻔했어 저 진짜 조련사예요아 근데 좀비병 없어서 지금 큰일났다 어, <웃음> 잘 있어라 <웃음> 세상아 어어 아, <웃음> <걔빗이 좀 잔다. 웃음> 뭐야 누가 자 참... <웃음> 여러분 가 <웃음> 여러분 아, 아, 아. 나 무슨 소린 가 했다 이거 <웃음> 아, <웃음> 아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제가 플레인 찍어서 봤는데 안개 늑대요 빨리 찍어 <웃음> 아, 아 참네.. 이게 걸려버리는구만.. 시장님 믿었는데.. <웃음> <웃음> <웃음> 그 다음으로 시장 받는 사람이 늑대겠구만.. 그러겠네.. <웃음> 아닐 수도 있어요 사장님이 머릿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웃음> 어. 이제 못하실 거란 말이죠 늑대를 줄 수도 있고 어? 어? 뭐? 어? 방지 늑대지? 이렇게 오해의 불꽃을 살짝 음, 줄시를 남겨두고 간다. 가는 거죠. 나죽기면 같이 간다. <웃음> 아나숨 막혀. 과연 누가 잠들 것인가? 상가은 지금도 이짓하고 있네. 야야. 정신 좀 차려. <웃음> 어? 아악! <웃음> 하하다 <웃음> <웃음> <웃음> <몸이 잔다. 웃음> <웃음> 소봉이 <몸이> 참나 <웃음> <잦다>. 잘 쳐요 <웃음> 잠깐만, 잠깐만 지금 찜찜님 직원 뭐예요? 이제 얘기할 때 됐어 한명 남아서 3명 저격수요 아, 저격수 없어요? 어. 없어 이카 님 뭐야? 나선견자 여기 지금 처 자고 있는 사람이 선견자거든요 수고하세요 <웃음> 아! 아 쎄! <그래. 웃음> 아 그룹만은 <웃음> 당신이네 아나 아, 바보죠? 예리하다 김밍이 모르겠어 뭐 어떻게 봐야 돼? 야 잘한다 키밍 진짜 잘하네 김 뭐였어요? 전에 저 완전 시민이었죠 시민이었어 와 아, 어떻게 시민으로 야. 이렇게 활용을 할수 어? 제발 작사. 아 드디어 드디어 아, 또 이거야. 인인이다. 근데 어, 원래 밤에는 하는...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 밤에도 돼요. 얘기할 수 있어요. 어. 근데 그러면 성견자가 밝히자마자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런가. 밸런스를 따지면 밤에는 능력 관련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그게 아, 제일 맞는 아, 것 같다. 만약에. 잡담이나 하죠. 어? 소리 참. 방금 어, 이상한 어? 소리가. 어? 응? 어? 방금 물리는 소리 났어. 아픈 사람? 가명 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런한 명씩 돌아가면서 시장을 뽑을 사람, 본인 말고 상대방을 뽑아봅시다. 나는 새벽이 아니면 찜찜.. 아니 찜찜이랜다. 키미미. 죠 <웃음> 일단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반박할 면 새벽님? 난 키미미. 근데 한 나, 명씩 나, 돌아가면서 얘기하자니까 나, 왜 갑자기 나. 내가 말한 걸로 선동이 선 <웃음> 아, 그래? 되냐? <웃음> 아, 그래, 키미미 말좀 잘해야 되긴 하는데. 본인 <웃음> 찍는 거 봐. 나나 <웃음> <웃음> <웃음> <나. 웃음> 내가 그래, 바로 조성... 시장이야. 자 그러면 은 <웃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대충 시? 어필을 해볼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오른서 어 오른서 계속... 조련사 아, 누가 빨리 해봐. 잠깐만, 밑에 카드 세보니까 지금 직업이 열한개인데 늑대가 하나 늘어서. 아 늑대가 하나 늘어서. 소는 아, 돋았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올해는 누군가가 아, 있는 말이죠. 줄 알고. 초록, 초록. 초록색. 그다음 가중님. 저도 녹색입니다. 그냥 녹색이에요? 그냥 녹색이 <웃음> 아닙니다, 여러분. 절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다음 새벽님. 어, 저 아까 딱 게임 시작하자마자 안도회 한승 들었죠. 저 진짜 시민이에요. 이번에 진짜 높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제 머리 속으로 다 계산을 했겠지? 일단 시간 없으니까 찜찜님. 어새벽씨의 동료입니다. 어? 진짜 시민이야? 이 둘이서 늑댄거죠? 믿어도 거, 돼. 뭐?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 말한 게 맞다면 난 당신의 동료입니다. 60초 남았어. 60초. 60초. 노우 씨. 나도, 나도 시민인데 나저 초록색인데. <웃음> 그다음 고로케 님? 아, 저도 초록색이고 처음 해보는 직업입니다. 아니, 님은 하얀 눌대를 두 번이나 세 번이나 했으니까요. 저 어, 사람 늑대 되게 잘 걸리지 않아요? 전, 전 <웃음> 아무 능력 없는 <웃음> 시민이에요. 그다음 <웃음> 이카 님? 저도 녹색인데 평범한 녹색은 아닙니다. 오? <웃음> 어? 어? 그 다음 성격 그 다음 성격 그 다음 성격 그 다음 성격 어 맞. 시민 그것도 한번더아 어? 넘어갈 수 어? 있어? 어? 야 뭐야 왜 갑자기 날, 날 투표해? 어? 왜? 왜? 왜? 왜? 아, 왜? 왜? 투표! 아, 어? 야 찜찜이 쟤제 이상해 왜 갑자기 날 어어 어. 어? 어? 나를? 가요 오! 아개 웃기네 <웃음> 아 어떻게 알았지? 아우씨 <웃음> 누구 누구? 안돼! 어? 난 봤다! 어! 성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당견자 바지면 아, 죽었지 어떡해? 야 경비병 누구야, 비병, 누구야? 비병 이렇게 어때 <웃음> 아니 여러분 네 얘기하세요 아까 전에 제가 플레이님 말없이 그냥 찍었거든요 네 처음에 그 네. 시장을 추천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너무 자연스럽게 키미빙이를 추천하는 거야 난이두 분이 늑대가 아닌가 했거든요 오오오오오 그래서 나만 아마말시이 이거는... 그냥 찍은 거였어요 혹시나 근데 마취사라고 떠서 나는 지금 사실 시장님이 아주 의심스러워 아닙니다 저는 아 너무 있습니다. 예리한데 저를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저, 너무... 저 이름은 너무 손실이 큽니다 이건, 이건 말도 안 돼요 진짜 아니 이거 근데 이게 렇막 함부로 할게 그래. 아니야. 지금 소보 님이 정치를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맞냐고. 그러 맞냐고. 근데 내가 봐도 내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저거피 적어도... 왜냐면은 <웃음> 아니, 왜냐면은 하그전판에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정치 시작했단 말이야. 어, 그게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 아, 하긴, 하긴. 자꾸 의심하시면 저도 세보 님이 의심돼요, 지금. 해보시고 해보시 아니야. 해보, 해보, 아니 어? 아, 나 당신이야. 준다, 같아. 지금 있어요? 아니, 하나 이거 너무 어, 애매해. 애매해. 와, 아 진짜 근데 그냥 재밌게는 선동 진짜 잘한다. 사장님이 처음에 솔직히 히할할게나 소녀예요. 소녀소녀기해또얘기해 소녀예요. 소녀요나 안돼. 요 소녀예요. 소녀예요. 소 이제 잘해야 <웃음> <달아야> 돼. 요 소녀예요. 소녀예요. 소 아 그래도 됐나? 소 줘요! 오, 오, 됐다 됐다 말 너무 잘 듣잖아 <웃음> 바로 팔랑팔랑 혹지님저 <웃음> 네. 얘기할게요 저 소범 님이 당신 줄거 같아가지고 일부러 저 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전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이 이거 시장된 거에 대해서 난 아무런 반론 안할 거예요 전 믿으니까 나 아, 당신 믿어요! 네 음, 음, 음. 그러니까 저 나머지 중인데 일단 난 확실히 아니야 근데 나는 왜 계속 준 씨가 의심스럽지? 자 일단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플레이 님을 소범 님이 찍었을 때감2세명 정도 있었어요. 그때 소범 님이랑 저랑 먼저 찍었거든요? 근데 플레이 님이 그렇게 죽고 나서 이제 소범 님이랑 키비밍이 몰렸는데 소범 님이 키비밍 님을 찍었다가 키비밍 님이 역으로 소범 님을 몰았을 때 누가 동조를 했을까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이분이요. <웃음> 나요? 어? 이분 응? 너무 심하게 소범님 몰았어 나야 감심되니까 진짜 모르씨고싶 미쳤다. 게다가 아까 찜찜님한테 가 있는데 시장 가있는데 시장 가있다고 너무 호감작하는 거거든요 초반부터 음. 시민이랑 공 믿고 있었잖아요 그치? 내가 만약에 이기고 싶으면 소범님한테 계속 어필을 했겠지 나한테 시장을 달라고 지금 네, 봐봐요 이렇게 두명다 모는 거봐 이상하다니까 사람들 이렇게 어? 죽인다고? 후회할 거다 와... 아, 자, 새벽 나 죽여봐요 빨리? 나 죽여봐 나 진짜 시민이야 나 죽여봐요 당신들한테 불리해 일단 이 사람은 어차피 쏠건데 다른 사람도 얘기 나눠요 이사람 어차피 쏠건데 아, 아, 이사람 어. 쏠거래 이거 잘 골라야돼요 아, 진짜 아 몰라 내 촉을 믿겠어 오와아 사냥꾼 잘가 조련사 고로켓이네 아니요 진짜 진짜 저 아니에요 아 고로켓이네 진짜 진짜 아니야 진짜 시민 누구야? 돌중 누구지? 진짜 나 진짜 감을 못 잡겠다 와... <웃음> 시민이 돌중은... <웃음> 는요? 저는 진짜 시민이에요. 저 처음으로 시민 노... 무능력이니까 시민 아, 처음으로 후루예요? 해봤다고요. 찜찜님 설마 검은 듯대요? 아니야. 이거 이거 노시다 찜찜님은 새벽 새벽시를 어느 정도 아니, 약간 사냥하려고 했었어. 잠깐만. 어? 어? 무수리야 무수리야 왜왜왜 왜? 왜, 왜, 왜. 아이 사람이라고! 노우가 어? 강력하게 밀고 갔었어야 했는데나 아, 죽은 거야. 티가 좀 났네. 잘 있어요. <웃음> 와야 다들 박수 쳐! 와 명승부였어요 명승부 아, 아 뭐라, 뭐라 할수 나, 있었는데 나, 나 추리 잘했다 칭찬해줘! 잘했어 잘했어 아 나, 야, 날카로웠어 아. 야 소범이랑 준이 와 진짜 추리 보면서 아. 진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나도 경기병하고 싶었어 <웃음> 자 오늘은 풀동부와의이 어그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어, 마무리 하기 전에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안 좋은 소식이. 우리 풀동부 아유, 아유. 멤버 중에서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자, 어, 가죽씨. 응? <웃음> 네. 섭니다. 아 뭐좀 아쉽게 됐지만 아, 뭐 네. 모든 일이라는 게다 그렇게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으니까요. 아, 아쉽긴 하지만 마지막 인사하고 다들 빠이빠이 합시다. 그동안 김가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안 하주근 냉겨보셨어요. 하주근 냉기 아. 아, 아, 아. <웃음> 다음에 더또 응. 좋은 인연으로 닿겠지. 이참에 그럼. 스트리머 되자. 그래서 합방하기. <웃음> 안돼 그런 말 하면 안돼.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안돼. <웃음> 자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인사 마무리 하고 다들 들어갑시다. 다들 잘 들어가요. 안녕. 잘 가요. <웃음> 안녕. 바이바이.